안녕하세요 조롱부동산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지리회신 내용 중에 어, 양도 서면 2021 법규재산 6773호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30일자에 어,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두셨어요 내용이 어떤 거냐 했더니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게 일시적 이주택 적용이 일시적 이주택으로 적용이 돼서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질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 분양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새로 집을 이제 또 취득을 했고 어, 그리고 그 분양권도 신규주택으로 완공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정전주택을판 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냥 글로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참 어렵죠. 여기 올라와 있는 푸르는 어, 글도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6월에 달 A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권이죠. 분양권을 매수를 했고 1번 분양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1일 이후라는 이 기준일은 요 이후부터는 분양권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도 양도세 계산할 때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입주권은 예전부터 들어갔죠. 어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분양권이 하나 있었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던 분양권이 있었고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수에 카운터 되는 B분양권을 하나를 샀습니다 이게 A고요 여게 어, B를 하나를 샀습니다 어, 이런 상태에서 B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주택수에 안 들어가던 요 분양권이 이제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샀던 순서가 B분양권 플러스 A 이제 아파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 돼 있던 상태에서 어, 다시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년이 더 지나서 이제는 요 B분양권도 B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는 지금 어, A아파트, B아파트가 있는데 요 상태에서 A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냥 과거를 꼴딱 그냥 까먹어버리고 어, 최종 내가 팔 시점에 어, A아파트 있고 B아파트 있는데 두개 1년 차이 나게 이렇게 등기가 됐죠. 여기는 보니까 한 2년 차이가 났네요. 두개 1년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A를 매도할 시점에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어, 그리고 B를 산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A를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B가 비조정이니까 그러니까 1, 2, 3 비과세 요건을 보는 1, 2, 3를 얼른 보면 이게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A를 양도를 할 경우에 A가 비가세인가요? 아닌가요? 이 질문이거든요. 요, 여기 올라와 있는 요, 요지의 질문이. 질문을 파악하는 게 먼저 굉장히 중요하죠. 뭘 질문하고 사는지를 어, 봐야 되니까. 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답은?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어, 영상 중에 입주권을 먼저 이렇게 사고, 그 뒤에 만약에 집을 샀다. 그러면, 둘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무조건 과세였거든요. 종전주택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걸 샀고 이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종전주택을 팔 경우에는 비과세를 팔수 있는 그게 해당이 되죠. 요건을 갖추면.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156조의 사망이 어, 뭐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게 거꾸로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먼저 사서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이제 또 다시 어 먼저 갖고 입주권을 예를 들어 두 개를 가져 있다가 하나가 집으로 바뀐 경우 아니면 입주권을 먼저 하나 가져 있고 어, 뒤에 이제 집을 산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둘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산 거라 면 우리가 앞번에 제가 올렸던 입과 입이 만나면 사고 납니다는 그 케이스에 넣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두 개의 분양권 두 개의 입주권 그거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먼저 파는 것은 과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또 입주권이 먼저 하나를 가지고 있고 분양권을 먼저 양도세에 카운트 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주택을 샀다 그럴 경우에도 먼저 파는 것은 과세인 케이스입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어, 지금 이 경우에는 아까 2019년 어, 뭐 6월에 샀던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거는 분양권을 먼저 하나 샀고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주택수에 카운터 되는 어, 주택이 신규 등록된 그 전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다가 요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갔으니까 주택수에 들어가는 분양권 먼저 사고, 그 뒤에 1주택 산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요 올라와 있는 질문의 요지는. 요 어, 이럴 경우에, 머리에 생각하면서 한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양권, 2021년 1월 이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어, 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입니다. 요 지금 질문에 나와 있는 거는, 이후에 취득한 후에, A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1분양권, 이, 이제, 주택인 거죠. 1번, 2번, 요렇게. 이런 경우로서,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요게 다시 주택으로 이렇게 완공이 된 이후, 어, 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어, 비과세 적용입니다. 비과세 어, 일가구 비수그비과세 거기에 따른 일시적 인주택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 안 된다. 이거죠 과세라니, 과세. 흔히 우리가 비과세인 걸로 착각하기 딱 쉽습니다. 분양권 상태에 산 거를 그냥 잊어버리면 오 A도 집이 됐네요. B도 집이 됐네요. 1년 차이 나네요. 2년 보유했네요. 요거산 날로부터 3년 안에 A 팔 거예요. 비과세 되는 거 맞지요. 이러고 상담하기 딱 좋겠죠. 그랬다가 이제 세금 폭탄입니다. 왜안 되느냐. 얘들의 옛날 에적의 과거 행적을 살펴봐야죠. B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수에 카운트되는 요 분양권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얘가 이렇게 살짝 집으로 바뀐 거죠. 그럼 이때 이미 뭐 인생이 절단나 있는 겁니다. 이때. <웃음> 이미 이때 잘못되어 있습니다. <웃음> 이러다 보니 이 A는 요 분양권을 샀던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A는 과세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B의 과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웃음> A가 B한테 속고 살면 안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요 과세입니다 과세 어, 여기 나와있는 회신 한번 볼까요 위 서면 지리의 경우 어, 기세부 재산세제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어가 보면 그냥 과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리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두개 분양권으로 두개 분양권으로 딱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집 A, B로 바뀐 후그중 먼저 취득한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형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되냐? 이래 물었더니 1번 된다, 2번 안 된다 이래 놨죠. 답은 2번 안 된다가 답입니다. 이래 놨네요. 안 됩니다. 항상 과거를 잘 살펴보세요. 분양권이 집으로 됐다. 그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던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산 집과 비교해서 먼저 파는 거는 그냥 과세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에 갈리겠죠 이런 분 많이 계시겠죠. 제가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직원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시를 화면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분양권으로 집이 됐습니다. 어, 과세일까요? 과세가 아닐까요? 했더니 어집두 개로 됐고뭐집두 채만 있으니까요 비과세 아닌가요?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 해드릴까요? 막까요 어, 업로드 해드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업로드하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입과 입이 만나도 사고 나지만 어, 분과 분이 만나도 사고 나고요. 입과 집이 만나도 먼저 파는 거는 사고가 납니다. 세금입니다. 분과 집이 만나도 먼저 파는 거는 과세입니다. 정리 끝났죠? 어, 오늘은 부산에서 어, 광안리의 불꽃축제를 하고 있네요 7시부터 아주 화려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있네요 벌써 7시 6분입니다 어,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어, 영상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많은 응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눌러주시면 다른 거에 맞춤 노출이 잘 된대요 응원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제목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그 밑에 더보기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클릭하시면 다양한 매물을 올려놓은 초롱부동산 단톡방 링크 주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오시면 거기 뭐 비번들도 적혀 있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단톡방이 3개가 있고요. 지금은 2번, 3번 방은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톡방에서도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